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그 시민 단계를 달성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슬슬 불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언급이 돼 있네요. 자 한번 해 봅시다. 파이어 파이터 이거 먼저만 만들게요. 자 어디 갔지? 이 아이죠? 자이 아이는 일단 이런 식으로 지어 놓을게요. 가운데가 좀 어, 아깝긴 한데 뭐 별일이겠어요. 자 이렇게 짓고. 여기다가 길을 만듭시다 나중에 재설계하면 되니까 일단 그려려면 합시다 건담에 해야 될게 있어 자 이쪽 라인이 있죠 지금 나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무를 좀 어, 추가적으로 생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 넘버야드 하나 만들겠습니다 방향은 이쪽으로 해야 되고 겹치지 않게 이렇게 설치를 할게요 됐죠? 자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좀 봐야 될것 같아 일단 먹을 거 떨어지면 이거를 눌러주고요 자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연구 과제를 한번 봅시다 자 시민 단계 획득했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자 여러가지가 있는데 석탄 저희 없죠? 철 저희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탐살 통해서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가능할 것 같죠. 이거 먼저 연구합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기존에 있는 집을 먼저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자 이런 애도 있죠.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야 모자르네. 기다립시다. 자, 그 다음에 자원 생길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거 두개 있으니까 뭐 금방금방 나무가 생길 것 같긴 해요. 됐죠? 좋아요. 집을 좀더 지어야겠네요. 자, 집을 좀만 더 지읍시다. 하우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지을게요. 자,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여기다가 길을 연결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완성이 되면 퀘스트가 완료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미니 시켜놓고, 호잇! 호잇!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될지 볼게요. 자 이거 완료했으니까 언락시키고 그 다음에 먹을거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먹을거는 인구수만 좀더 늘리고 그 다음에 애니멀팜은 당연히 짓기로 했으니까 이거 해도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진행해봅시다. 동물농장 어디다 지을까요? 음... 일단 이쪽에다 지을게요. 이렇게 하고 애니멀팜을 여기다 지고 자 지금 나무가 상당히 빠르게 생산이 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만 기다리면 될거예요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여기 뭔가 가지고 오고 있죠? 기다리면 돼요. 올컨이 많이 가져왔네요. 좋네요. 금방 될것 같아요. 좀만 기다립시다. 근데 문제는 이거 말고 한개더 지어야 될 거예요. 일단 차근차근 한번 지켜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얘들 좀 자리 를 옮깁시다. 옮겨야 돼. 어디 옮기진 좋고 고민을 해볼게요. 이게 뭐죠? 음. 드래곤? 그럼 가드 한번 사용해보죠. 일단 500 크레센트를 사용했는데 일단 드래곤을 조사해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건 또 뭐야? 어이? 또 물어봐? 아니야 아 잠깐만 해피니스가 자 50대 50 확률로 죽거나 아니면 드래곤을 죽일 수 있대요 일단 이거 합시다 나머지는 디버프가 너무 크니까 싸울게요 야, 안 돼! 아, 죽었어요. 해피니스가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야, 돈 썼데 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자, 완성이 됐죠? 바로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 털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다가 짓고 여기다가도 지을 수 있나요? 될것 같긴 한데 아쉽게도 이쪽이 3칸이기 때문에 좀 슬프네요 그럼 여기다 지읍시다 하나 둘 됐어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에다가 그걸 지을 거예요 자 위버를 만들겠습니다 위버 자 위버를 만들고 옷을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더 해야 될게 창고를 좀 분리할게요 이제 앞으로 역할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좀 역할을 좀 분리시킵시다 일단 매니지먼트로 가가지고 1 t 어에 관련된 것들만 저장을 시킬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있어야 되고 돌은 다른 데다가 저장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됐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 라인에다가, 이 티어에 관련된 거지. 와, 이거 아니야. 아. 자, 이렇게 보관을 시킬게요. 아, 이러면 되겠죠? 1티어는 다 막았으니까 1티어는 저장이 안될 것 같고 나무도 막았고요 그리고 돌은 이쪽에 저장시키도록 조치를 해놨어요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됐어 이렇게 해서 역할을 좀 분리할게요 그래야지만 효율성이 올라갈거야 돈이 많이 들어간데 이렇게밖에 답이 없어요 자 이렇게 놓고 또 인구수를 좀더 늘려야 될것 같죠? 나 먹을 거 부족하니까 자 먹을 거 만들어주고 하우스 하우스를 좀더 만듭시다. 음 여기다가 집을 만들까요? 이렇게? 하나 안되네. 그럼 여기는 어때? 어 여기 괜찮네. 요 이렇게 두개 만들고 길을 연결할게요. 오이 됐죠? 이것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좀 시킵시다. 자 만들어주시고 됐고 가자 80명은 달성했죠 자 이제부터 음해야될게있어요자 위버를 통해서 저희가 옷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 옷을 시민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민으로 바뀌면 원하는게 바뀌어요 호잇. 고기 만들어야 되죠 근데 지금 시민이 20명 정도 필요하니까 일단 4개 더. 이렇게 시민 집을 바꿀게요. 호잇. 호잇. 됐죠? 자, 이걸 실제로 봤을 때 그래픽이 이쁜 편이기 때문에 나름 볼만합니다. 나중에 귀족계층까지 올라가면 꽤 볼만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연구를 완성해야겠죠? 호이그 다음에는 이걸 합시다. 맥주. 아까 전에 맥주 필요했죠? 자, 이거를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고기를 제공합시다. 고기, 고기는 여기로 가서 또 애니멀 펌을 만들면 되겠죠. 자, 일단 또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만약에 나중에 말이죠, 나중에. 그수까지 제공이 된다면 그때는 뭐 이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옮길게요. 옮기는 게 맞아. 금방금방 만들어지죠? 야, 나무가 많아지니까 정말 행복해져요. 양소리가 좀 이상하다 하는 데가 있을게요. 자 이것도 완성되면 소고기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 한번 볼게요. 자 빨리빨리 시간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소고기도 만들어졌죠 한번 밭을 지정합시다. 이거 누른 다음에 지정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떤 식으로 지을까요? 하나 둘셋 이렇게요? 이렇게도 나쁘지 않죠? 아니 잠깐만 치킨이잖아. 스탑 네 잘못했죠? 델리톨 다시 지정을 합시다. 하나 둘 이렇게 해야죠 자 소고기 소고기 빨리 제공을 해야죠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게요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나좀 기다립시다 만약에 사람들이 부족하면 어, 좀더 배치시키면 될것 같아요 일단 얘는 나중에 옮겨진다 가정하고 그 이쪽에다가 집을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됐어요. 자, 길도 만들어주고 어잇, 끝! 자, 이제 고기가 제공된지 또 봐야 돼요. 이런 거. 아직까지 제공이 안 됐죠? 좀 기다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런 데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됐고 여기도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사대들좀 불려놔야 돼. 됐어요. 고기 제공되는 게좀 많이 덜이다. 어떻게 된 거니 이거? 고기 없니? 아 아직 고기가 없네요. 좀만 기다립시다. 어 이제 고기 만들기 시작하죠 좋아요 옮겨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행복해질거예요어 됐어요 자 해피닉스 올라가는지 봐야겠죠 올라가죠 좋아요 자그 다음엔 해야 될게 뭐냐 이 연구를 보면 말이죠 이거 먼저 해금을 시키는게 맞는것 같아요 자 이거 먼저 해금시키고 이것도 만족했죠? 됐고요. 근데 어, 하나 고민인 게이 비어 만들려면 툴이 필요하죠. 툴이 필요한데 툴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스스의 탐사를 보내서 영토 확장을 해야 돼요. 한번 해 봅시다. 자, 터반을 누른 다음에 익스플로레이션을 한번 누른 다음에 자원을 좀 찾아볼게요. 일단 파티를 구성하고 타임 파티를 구성할게요. 자. 아 똑똑한 애가 없네 자 일단 조심스러운 아이 만화에 관련된 아이도 없네요 이거 큰일났네 럭키를 할까 럭키 야, 행운 관련된 애도 고용합시다. 아, 이번엔 조합이 너무 안 좋아. 음, 앰프가 덫이라던가 이런 거잘 알아듣겠죠. 그리고, 힘짱 쓰겠네뭐 이런 아이 고용합시다. s t r 그러니까 거기다 학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나 갑시다. 어, 잠깐만. 엘프 조합 이잖아 이거. 자 아무튼 탐사를 좀 보냅시다 일단 여기부터 탐사를 보낼게요 오잇.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자 보니까 자원이 하나 두개 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게이지 생길 때마다 또한번더 보낼게요 자 이쪽을 한번 탐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먼저 보낼까요? 호잇! 너, 인프다. 그리고 저는 오크캠프 발견했는데, 이건 좀 고민을 해야겠네요. 자, 일단 알겠고. 이 녀석이 뭔가 인프, 그, 위로, 위습이라고 하죠. 맞닥뜨릴까요? 말까요? 한번 해봅시다 음... 일단 주변을 조사하는게 어떨까? 근데 일류일류전이 일루지... 없잖아 어... 그냥 싸우겠습니다 자이가지고 싸울게요 호잇 음... 어, 인프랑 맞다뜨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 한번 실패한 것 같은데. 그쵸? 자, 잠긴 문을 발견했대요. 자, 무식한이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부실게요. 호 됐고. 그 녀석이 뭔가 파이어볼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대요 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당연히 덧지로 피하겠죠 근데 덧지 스킬이 얘밖에 없어요 일단 피합시다 오이, 피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AP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아레나 파이터? 우리 특성 없잖아 에라이 이거 실패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특성이 없잖아 한번 그래도 싸워볼게요 인상적이지 못한 싸움 결과 후에 어, 파티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닥 좋은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 복귀 합시다. 자, 얘네 복귀하고 나서 이쪽도 탐사 해볼게요. 이런데 다 탐사해가지고 괜찮은 자원들인지 이 봐야 돼요. 자, 한번 더 보낼게요. 호잇! 자, 이제 AP가 두 개로 늘어났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여기 뭔가 있죠? 확인했고 그다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 확인해보고 다시 보기로 할게요. 오잇. 자 이렇게 생긴게 자원들이에요.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건 좀잘 살펴봤다가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여기도 자원들이 많네요. 자 일단 보기합시다. 이제 고민이요. 고민인데 음 월드맵으로 봤을 땐 여기는 분리가 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생각에는 이 길을 연결하더라도 그 자원을 막 옮기는 게 아니라, 그간의 자원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어요. 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다 길을 만들고, 일 각각의 광산을 만들게요. 골마인이 여기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론 마인이 여기서 필요하죠. 자 이렇게 지은 다음에 그 옆에다가 어 스몰 웨어하우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네키를 연결할게요. 스탑 자 여기서는 음 나무 돌 아니 일단 다 해제시킨 다음에 이거 강제로 다 해제시킬 수 있는 버튼 없나? 그쵸? 석탄 어디 갔어? 그래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나무하고 돈은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머지 자발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있죠. 뭐 여기다 보관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놓고 길을 연결할게요. 길을 연결한 다음에 아니 이건 또 뭐야 이거? ALI? 자 이쪽에 제대로 연결이 안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지. 오잇 됐어. 자맵을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음 설마 그냥 옮겨올 수 있는거니? 그건 아니잖니 아 바로 옮겨올 수 있구나 그러면 뭐 일단 내비둡시다 이정도 거리까지는 얘가 커버가 가능한것같아 그래서 일단 내비둘게요 그래 일단 내비둡시다 자 여기 완성됐죠 바로 만들어볼게요 코쪽은 사람들이 좀 부족하구나 그래 이렇게 하고 여기 주변에다가 이제 아이론 스멜터를 하나 만들게요 이게 있어야지만 뭐 툴이라던가 그런거 만들 수 있을거에요 한번 이쪽에다 지을게요 여기다 짓는게 맞겠죠 에이 막혔잖아 이거 제가 실수했죠 이런거 일단 그런건 나중에 해결하고 이쪽에도 도구를 보관할 수 있게 설정을 합시다 오잇 됐어 자 이러면 술도 해금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 맞다 시민을 더 고용해야 되죠 일단 기다릴게요 이런거 자 이쪽에 있는 오크마을은 제가 좀 나중에 키울게요. 자, 키울 수도 있긴 한데 아마 길을 이쪽이랑 연결시켜야 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짓고 이쪽에 마켓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집을 좀 만들게요. 어, 웨어하우스도 만들읍시다. 그냥. 웨어하우스 옆에다 만들고 자 이렇게 하고 이쪽에다 집을 만들고 하우스 있죠. 자 만듭시다. 네개 정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시다. 얘들이 올지 안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지켜볼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툴 만들고 있니? 아도구아이었구나 툴메이커를 만들었어야때구나 그쵸? 이것도 여기다 만들게요 이렇게 모아놓읍시다 오. 어? 이주 왔어. 자, 일단 여기도 좀 먹을 거 준비해야 되긴 한데, 음. 빵이나 그런 게 필요하죠. 트레이드 누릅시다. 자, 트레이드를 눌러가지고, 음, 일단은 이렇게 키울게요. 여기 있죠? 여기에 빵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이름 짓고 자그 다음에 아 기다려봐 자 루트를 만들게요 여기를 누른 다음에 다음을 재료를 좀 찾을게요 일단 방은한 다섯 개씩 보내줄게요 창은 키울게요. 그리고 이것도 다섯 개씩 보내주고, 물은 자체적으로 좀떼우라고 할게요. 일단 이 정도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끝. 자, 옷구 쪽을 좀 키워줄게요. 됐어. 자, 됐고, 여기다가 자 우물은 자발적으로 좀 만들게요. 어디갔니? 여기다 만듭시다. 여기, 어잇, 하나만 만들고, 자 이렇게 놓고, 지금 4명밖에 없으니까 집 하나 더 짓고, 아니지, 여기 있는 거 업그레이드 시키면, 아 10개씩 보내야 겠다 4,4,16 아 16개씩 보내야 되는구나 다시 들어갈게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자 월드맵으로 들어가서 트레이드 버튼 어디갔니? 여기있죠자 이거를 좀 개선시킬게요 오잇 이거 있죠? 에헤이 에헤이 이거 말고 16개씩 보낼게요. 이거 없애고 자 이것도 16개씩 보낼게요. 됐어요. 끝! 그 다음에 이쪽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자원이 공이 되니까 그나마 좋네요. 자 이렇게 하고 호잇! 호잇! 됐어! 아, 나중에 오크쪽도 연구하긴 해야겠네요 술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도구 몇개 있니 16개 있죠 자 그러면 선택의 시간이었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 괜찮죠 이런 거 그래서 얘 먼저 업그레이드 시킬지 말지 좀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거 먼저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효율성 올리고 아니 왜 선택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됐어. 호잇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호잇 이건 안 되죠. 자 효율성 140까지 올라갔어요. 금방금방 금방 만들어 줄 거고 말르죠 빠릅니다. 나중에 여기 있는 것도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그리고 지금 먹을 거 모자란다 니까어떻게이렇 고용을 해주고 여긴 또 뭐가 문제니? 나 먹을 거 갖다 줬잖니? 준... 딸기 왜안 주니? 딸기가 없었니? 어 이건 좀 봐야겠네요. 딱. 딸기 있잖아 뭐가 문제지? 그 딸기하고 빵이 배달이 안됐어요 어허 이거 좀 봐야겠죠 배달 루트 지정한 다음에 에디터 한 다음에 아, 내려주는 걸안 했구나. 생각해보니까 그걸 생각 못했네요. 자, 내려주는 거 여기다 지정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업로드는 맥스로 하고. 이것도 맥스로 해야겠죠. 예, 이걸 안했네. 그쵸? 자, 도착지 지정하 완료. 끝. 됐어요. 자, 이러면 여기도 행복해질거예요 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나서 여기 툴이 생기는 순간 뭐 이런저런 작업을 할수 있겠죠. 원석들은 좀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지금 보시면 산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쪽을 업그레이드 시키긴 해야 될것 같아요. 호잇 됐고 그 다음에는 나무를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나무가 생산 속도가 좀더 돼요. 좀 기다릴게요. 자 나무 만들자. 헉! 이런 또 수동으로 못 눌러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거죠. 자 빨리 만들어주시고 업그레이드 끝그 다음번에도 나무를 모았다가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2단계 업그레이드까지는 금방금방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아, 이런건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 없고 재고 한번 봅시다. 고기 많이 쌓였고 그 다음에 옷도 적당히 쌓였고 뭐 이정도면 된것 같고 아 이건 또 뭐야 음. 일단은 지원합시다 오잇. 자 이렇게 놓고 여기도 지금 먹을 거 바닥났으니까 다시 심어주고 그 다음에 뭐야 다시 한번 해봐 구출해줘야지 또 볼게요 어.. 이 자식들이 나를 놀리는 건가? 그래도 한번 더 지원할게요 야.. 다 찾았대요 다행이죠 행복도 올라가겠죠 뭐자 여기도 자 어깨를 시킵시다 차근차근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도 그 아이를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만화를 좀 생산합시다, 우선. 만화 있죠, 만화. 만화를 생산해서 이쪽에 공업단지를 좀 구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 만화 우물이 어디 있었죠? 여기 있죠? 여기 또. 음,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만들게요.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한데 그만한 값어치는 할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면 그 만화 회복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도 좀 효율성 올릴 수도 있고 어 이쪽에다가 추가적인 그런 그... 토템이라고 해야 되죠? 토템을 좀 만들 수있을거예요자 빨리 빨리 만들어주시고 좋네요. 음, 좋고 잠깐만 딸기가 왜또 없니? 어 제공이 됐죠. 아 이게 좀 불안하단 말이지. 오크랑 섞였구나 이제. 짬뽕 파티가 됐네. 자한계치 늘어날 겁니다 이제. 됐어요. 자, 사람들이 오면 괜찮아질 거고 이제 이쪽에다 토템을 만들게요. 만들다 토템. 자, 생산에 관련된 토템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를 이쪽 끝자락에다 지을게요. 아니면 이렇게 지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쪽에다 건물 추가로 지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지을게요. 호이 일단 이렇게 합시다. 으와 속도 보세요. 또 많이 깎이고 있죠? 지금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스다 이거 잠깐 상향을 좀 줄일게요. 자 줄여놓고 이쪽에 집을 좀더 지을게요. 자 하우스 여기다 짓고 짓고 짓고 그럼 먹을 것도 좀더 많이 보, 보내줘야겠죠? 자 일단 맵으로 가서 트레이드루트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개선을 시킬게요. 아니야 그거 말고 여기서 음 제가 집을 3개 지었으니까 1 1을 플러스 시켜야 돼요. 그 그러니까 28개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 그리고 이쪽도 편집을 해야겠죠? 언로드를 아니지 이렇게 해야겠죠? 이건 또 뭐야? 음 됐어 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이 자원이 없다고 난리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 봅시다. 아, 이거 꺼야겠다. 끌게요. 자, 빨리 위민 임 오세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됐어. 그리고 여기 업그레이드 시키고. 야, 먹을 거는 적당히 도착을 할 거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야왜 이렇게 많이 와있어 이거 내가 이렇게 많이 안 보냈는데 설마 공유가 돼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 잠깐만 그걸 다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너무 빨리 움직였어 얘들이 다시 재설정을 합시다. 이런. 야 누가 그렇게 가져가라고 했니? 뭐좀 개수를 줄입시다. 야한 번에 움직이면서 그렇게 된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좀 줄일게요 다시. 10개씩 보낼게요. 그리고 이쪽도 받는 거1개개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이. 됐어. 야, 이걸 무 식하게 누가 이렇게 보낸 거야, 이거? 그래도 한동안 저쪽은 뭐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쵸 이쪽이 좀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이제 술을 만들면 되겠죠? 스타. 술만 만들고 마무리 지읍시다. 자 지금 원하는 게 시민들이 좀 생겨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레벨까지 만들어야 되고 호잇 됐고 자 연구를 봅시다. 이거 이제 연구가 가능하죠? 완료하고 이것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됐어. 자둘다 완료했고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할게요. 호잇 됐고 음 휴먼이 없으니까 일단 내비둘게요 자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밭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밭을 음, 어디다 지을 수 있을까 얘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라인에다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에다 만들어도 되고요 여기다 할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거 위치 바꿀게요. 바꿔야 될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 3대 풀로 들어왔으니까 다시 여기 있는 거를 좀 사용해도 되겠지. 됐고. 자, 그리고 나무는 좀더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가능하죠? 가능. 후잇됐어 이것도. 아, 모자라요. 돈이 모자라죠. 좀 기다립시다. 이코노미를 봤을 때는 지금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한데 그래도 벌리긴 하니까 좀 기다릴게요. 기다리는 게 맞아. 자 그리고 여기 완성됐으니까 자 얘를 선택하고 밭을 좀 만들게요. 3개 정도 지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술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죠. 양조장 이 아이죠. 이 아이를 바로 여기다 지을게요. 오이 됐어요. 끝. 이게 완성이 되면 여기 있는 애들은 딸기 먹을 필요 없어요. 딸기 먹을 필요 없고 저쪽으로 다 보내도 돼요. 이쪽으로. 아니면 시작부터 그냥 그 단계로 단계가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단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 스킵하고 바로 이런 걸로 진행을 해도 될 거야. 그건 맞는 것 같아.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 1단계로 갈 필요는 없다. 근데 돈이 없으면 1단계부터 진행해야죠. 자 이거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가지? 그래 좀 신경 좀 써주라. 자 그리고 여기 율성낮기 때문에 1단계는 나무가 없구나. 기다립시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음 오크 마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시민 단계로 점점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이제 앞으로는 좀만 더 있으면 뭐 아티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공예가 수준의 레벨에 도달하게 돼요. 뭐 시간이 한두편더 지나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만 더 인내 봅시다. 우리 풀테크 트리나 한번 타봐야지.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